안녕하세요. 로또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43회 화요일 방송 세수중 1에서 2수 필출입니다. 오늘 오전에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일이 바빠서 그래서 오후에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어,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어, 여하튼 어, 일이 좀 바빴습니다. 어, 1043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지난주 토요일 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 어제 월요일 날은 약수 또는 제수 총정리를 했습니다. 어, 오늘은 세수 중 1에서 2수 필출 자료입니다. 어, 회계 분석 자료예요. 우선 세수중 1에서 이수 필출 자료 보시기 전에 어, 그 필출 끝수 하나 보겠습니다. 어, 1년 끝수입니다. 1년 끝수가 이번 2차 어, 필출로 보여요. 1년 끝수가요. 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1년 끝수가 필출 가능한 이유예요. 1년 끝수 중에서 어, 11과 31을 제거하고 보면은요. 어, 이렇게 되죠. 11과 31을 제거하면은요. 어, 11과 31을 제거하고 보면 어, 현재 어, 7연멸입니다. 근데 1에서부터 1 0 4 2에까지 어, 5연멸이 딱한번 있었어요. 6연멸 이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어, 현재 7연멸입니다. 어, 신기록이죠. 그래서 어, 1년 끝수 그 중에서 1 1일과 30일을 제거하고 보면 어, 이 통계상으로는 필출이죠. 필출이에요. 그래서 우선 먼저 일, 이, 10일, 10일과 30일을 제거하고 살펴보시고 어, 안 보이시면 1 어, 1일과 30일을 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1년 끝수는 그 필출로 보이니까요. 어, 다만 여기에서 어 지금 연끝수가 장기연멸 중입니다. 지금 8연멸인가 9연멸인가 그렇죠? 아, 8연멸인가요? 연끝수가 음, 장기연멸입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연끝수를좀 먼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1구수 중에서 1, 20일, 40일 1과 어, 40일은 월요일 자료에서 약수로 빠져있죠? 약수로 뺐습니다. 어, 또 20일은 어, 지금 콜드수 맨 끝에 가 있어요. 맨 끝에 있죠. 어, 지난 2차에 콜드수 맨 끝자리 수가 43 이었는데 출력을 어, 했습니다. 어, 또그 앞에 있는 수 4도 출를 했죠. 보너스 볼로요. 자그 다음에 이제 21인데요. 어, 21이 그래서 이제 맨 끝자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번 2차에도 콜드수 맨 끝자리 수가 나올 수 있겠느냐. 어, 지금까지 이 헌터가 지켜본 경험에 의하면 20일은 나오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건아니까 지금까지 나온 경우가 극히 거의 없으니까 이번에차에는 나올 수도 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1 1, 20일, 40일도 일단 약수로 빼놓으시고 20일까지 요 약수로 빼놓고 그러고 나면 이제 0끝 수만 남잖아요. 영구수를 그러니까 먼저 살펴보시고, 영구수에서 어, 안 보이면 1, 21, 4일또 거기서도 안 보이면 1일 30일.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다 살펴보면 너무 숫자가, 어, 이렇게 많아서 복, 복잡하죠. 어렵죠. 어,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어, 구, 어, 구분해서 나눠가지고 순차적으로 보시면 편하실 것 같, 같습니다. 여하튼, 어, 헌터의 이 통계자료에 의하면 1년 그수가 이번 이차 아, 필출로 보입니다. 아, 참고하시고요. 어, 이 헌터의 아, 그수 분석은 거의 100%에 가깝게 적중을 해오고 있는데요. 아, 그렇다고 해서 이번 이차에도또 적중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1년 그수가 아, 100% 출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출할 확률이 아, 대단히 높죠. 이 통계자료로 볼 때는요. 아,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세수 중 이제, 어, 1에서 2수인데요. 어, 사실은 4수입니다. 4수인데, 어, 한수가 월요일날, 어, 약수 자료에서, 어, 약수로, 어, 뺐죠. 약수로 뺐습니다. 그래서, 어, 나머지 세수에서 먼저 살펴보시라고, 그래서 제목에는 세수 중 1에서 2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회기분석 자료입니다. 어, 헌터가, 헌터의 해기분석자료가 어, 출연빈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어, 저 지난 이차였는가요 어, 최근에, 어, 한두주, 어, 그 연속해서, 어, 안 나온 경우가 있었죠. 연속해서 안 나온 경우는, 어, 아주 극히 드문데요. 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차에는 어, 한수가 출해졌죠 어, 1042회에는 한수가 출했습니다. 23번이 출했죠. 어, 이번 이차에도 어, 이렇게 원본이 개수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어, 원본의 개수가 2, 4, 6, 8, 10, 12, 10, 10시 수나 되네요. 10시 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 네 수를 어, 지금 보여드릴 겁니다. 어, 한 수씩 나타났다가 사라질 거예요. 네 수, 이네수 중에서 어, 한 수가 어, 그 월요일날, 아, 약수로 분류됐기 때문에 나머지 세수를 그 약수를 약수로 빼낸 걸 제쳐놓고 나머지 세수를 먼저 살펴보시고 거기에 안 보이면 그 빼놓은 약수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서부터 한 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약수 한 수를 빼내고 보면 나머지 세 수, 나머지 세 수를 먼저 살펴보세요. 이렇게 하고 지금 보여드린 네수 외에도 여기 좋아 좋아 보이는 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몇개 보입니다. 몇 개가 보여요? 그러니까 나머지 수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일이 바쁘어서 오전에 자료를 모두 드렸습니다. t h a n you.